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후두랩스의 창업자이자 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원격에서지만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빨리 했다라는 이유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창업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 부탁을 받고 제가 사업을 여태까지 어, 운영해 오면서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떠오른 단어가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그 목적을 어떻게 찾게 됐고 또그 목적이 저희가 사업이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장표를 보시면 저희 이제 2천만 불의 사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그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런 거랑 비슷하게 한걸 보니까 이제 제 나이가 대충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막 멀리서도 막지 웃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뜻하지 않게 최근 3년간 아, 펀드레이징을 한그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한 규모가 이제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제가 키드 앱티브라는 회사의 지사장으로 있을 때 웅진 싱크빅이라는 제가 다녔던 교육 기업으로부터 55억 원의 투자를 키드 앱티브에 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업을 할때 작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그 50억 규모의 시드 펀딩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창업진흥원과 같이 진행한 아기 유니콘에 선정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서 최근에 제가 지 지난주에 105억 규모의 시리즈 A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작년에 55억, 작년에 50억, 그리고 올해 105억을 유치를 했으니까 토탈 200억이 넘는 펀딩을 유치를 어쩌다보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제목과 이 펀드 유치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펀드 자체가 투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엑시지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아마 펀드레이징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제가 변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좀더 수월하게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웅진 싱크빅이라는 교육기업에서 먼저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차장까지 지냈고요. 웅진 싱크빅에 있는 동안 제주 영어교육도시라고 요즘 이제 외국인 학교가 많이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의 PM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영어마을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석수학이라는 수학 벤처, 그 다음에 청담 어학을 원 운영하는 청담러닝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이후에 키드애프티브라는 실리콘밸리 회사를 거치면서 이제 오늘 창업자의 길까지 들어섰는데 이 모든 그, 그 커리어 속에 저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놓지 않고 이 교육의 테크를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두랩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호두랩스는 게이미피케이션 AI, 5G 등 가장 최신의 테크를 활용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학습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함으로 교육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이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이야기는 저희 미션을 다 외우지 못해도 좋지만 그 중에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키워드하고 평생학습자라는 키워드는 꼭 외워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숙제 중에 교육격차라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아무도 쉽사리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숙제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두 잉글리시라는 게임 기반의 영어 말하기 학습 소프트웨어를 주력 서비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저희 아이들이 호두 잉글리시를 할 때의 표정을 저희가 이렇게 그 부모님들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편집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톤앤매너가 아주 게임과 유사하고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흥미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즐겁게 라는 이것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부모님들께서 리얼 후기를 남겨주신 것들 중에 많이 쓰신 단어들을 크게 빅데이터와 해서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그려본 건데요. 제가 교육기업에 15년 정도 쭉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그 중에 어떤 학습 프로그램의 후기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즐겁게 이런 단어들이 쓴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게임 기반 학습, 그 다음에 AI 이런 기술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뭔가 학습은 재미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 에듀테크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어떻게 회사의 미션을 저렇게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에서 시작하다는 라 챕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저도 이제 피 교육자였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피 교육자였던 학생이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중학교 때는 아, 고민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이제 강연을 초청받아서 가보면 사실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들은 정말 이렇게 뭔가. 자, 자신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가 되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시작하죠 뭐냐면 문과에 갈 거냐, 이과에 갈 거냐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거냐, 무슨 전공을 고를 거냐 근데 굉장히 놀랍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과나 이과라는 제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뭔가 소셜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아이들이 문과를 고르고 또 수학과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과를 고르기를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은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문과를 고르고 또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과를 골랐죠. 그래서 요즘은 인재를 얘기할 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게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그 콜라보가 가능한 인재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학 무슨 전공을 고르는데 이때도 뭔가 내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능을 본 다음에 성적표하고 대학교의 랭킹표를 쭉 비교해놓고 아이 성적으로 갈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꾸역꾸역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회사를 고르는데 여기서도 연봉이 기준이 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해놓고 그 중에 붙여주시는 회사에 가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 어, 삶의 어,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살다가 야 근데 우리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우리 삶의 목적이 뭐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그런 질문들의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그냥 욜로 같은 단어로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한번 사는 건데 좀 즐기자. 근데 그 즐기자는 것 속에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잊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업으로 영어 학원에서 강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택시를 타야 할까요? 지하철을 타야 할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왕이면 비행기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내식 주니까 해외를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 나는 비행기 무서우니까 지하철을 타야겠다 KTX를 타야겠다 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질문에는 저 중에 고르면 안 되고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바로 어, 어디로 가는데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탈 것을 고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탈 것을 고르는 것과 같은 선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문과냐 이과냐 어떤 대학이냐 무슨 전공이냐 어떤 회사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실은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야 목적지를 알아야 탈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목적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살면서 어쩌면 그런 목적 의식 없이 탈 것을 고르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이그 영화 포스터도 보시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막 공감을 해주시면 또 나이가 티가 나기 때문에 어, 저 영화가 뭐예요? 저는 본적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거의 뭐첫 번째 천만 영화였던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포스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 영화의 제목이 건축학개론이었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건축학개론이 됐는지, 영화 제목이. 물론 건축이라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미지가 그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건축학개론이 됐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왜 회계학개론이나 아니면 뭐 병리학개론이나 아니면 무슨 경제학원론이나 이런 과목들이 아니라 건축학개론이 됐을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영화 중간에 이렇게 서로 이어폰을 꼽아주는 굉장히 로맨틱한 신이 나오는데요. 그때 등장했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멀리서 답해주신 걸로 간주하고 근데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억의 습작이 전람회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고요. 그 노래가 95년도 정도에 나왔습니다. 94년도, 95년도 정도 나왔는데 그럼 그때가 뭐냐 면이 영화가 이제 95학번, 뭐 96학번, 94학번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라는 거죠. 근데 되게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때쯤에 학번인데, 그때는 이과에서 되게 놀랍게 의대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과가 건축학과였어요. 안 믿겨지시죠? 왜 건축학과가 인기가 많았는지.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세대의 아버님들이 회사 생활을 하실 때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건축회사들이었거든요. 건설사들. 그래서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극동건설 이런 회사들이 엄청 잘 나가는 회사들이었고 그 회사 배지를 달고 있는 아버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아버님이 이제 밤에 술 한잔 걸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들 나와봐.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어 저기 봐봐. 저기 다리 보이지? 네. 아빠가 만든 거야. 저희 고속도로 보이지? 아빠가 만든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들이 본인의 똑똑한 이과 아들이 건축학과에 가서 나처럼 세계를 누비면서 멋있는 건물들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안타깝게도 구륙학번들은 입학하자마자 IMF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군대 가려고 줄을 섰고 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 건설사들이 이제 줄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들의 뜻하지 않게 부모님들이 선택한 대로 과를 골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순종한 똑똑한 아이들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목적의식 없이 저희가 선택들을 계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영화에서는 아름다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그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루하루 사람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거기에 묻히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대로 가다 보면 생각은 중요한 생각은 잊혀지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육이라는 거에 힘을 느끼게 됐냐면 뜬금없이 또 옛날 가요네요. 제가 나이 많은 티를 오늘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영어 수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할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새벽반에 성인반 강의를 했는데 그 교실에서는 새벽반 5시, 6시, 7시 이클래스는요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되게 반짝이는 눈망울로 와서 앉아있지만 2주 때가 돼서 전날 회식을 하시거나 이러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석을 많이 하면 진급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강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저는 이제 20대였고 여기 뭐 30대 40대 어른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느 날 제가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너무 약하다 서툴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수요일이니 집에 들어갈 때 빨간 장미를 사서 들어가시고 집에 계시는 분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물을 해라 이렇게 저는 흘러가듯이 재미삼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실에서 굉장히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제 얘기를 절대 안 들으실 것 같았던 분이 그 다음 날 음료수를 스무 개를 사갖고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돌리시면서 제가 왜 음료수입니까 했더니 Teacher I did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한테 꽃을 선물했더니 와이프가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한테 용돈을 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스물 몇 살짜리가 한 얘기를 길이나 길바닥이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안 들으셨을 텐데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 위치에서 흘러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구나라는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제 역량과 재능을 교육에 쓸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펀드레이징을 하시고 엑시스를 준비하고 사업을 키워나가다 보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사람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우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언제 가슴이 뛰고 반짝거리냐 나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슴이 뛰고 반짝거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삶의 고민을 교육이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웅진 싱크빅이라는 데서 과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인맥이 교육 분야에만 10년을 있었더니 인맥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과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임원들의 삶을 좀 가까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진짜 성공하면 저 사람처럼 될 건데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성공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되면 진짜 성공한 건데 내가 저게 10년 후에 되고 싶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라는 것을 정부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육모드 그러니까 교육모듈에 pm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마스터플래닝에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 교육도시가 될까라는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웅진싱크빅에서 교육모듈을 담당을 하고 존스렉라사리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그리고 bcg라는 그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에서 수익 모델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BCG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써야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스랭렉 나살은 어떤 부동산을 얼만큼 분양해야 도시가 지가가 뜰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웅진 싱크빅은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교육 쪽 전문가들은 계속 착한 아이 만드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 컨설팅 전문가는 계속 돈 버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섞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고민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뭐냐면 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훼손하지 않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사람들은 널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생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도 널렸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이런 그런 기업의 특성,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지속가능해야 되는 기업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내가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길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분석수학이라는 SAT 디지털 러닝 솔루션을 해외에 파는 기업의 해외사업 본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사업 본부장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제 출입국 관리에 대한 관한 사실 증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2년 뭐 9월 나갔다가 뭐 10월에 들어왔다가 이게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번씩 제가 해외에 나갔다 온 거고 이런 게한 장이 아니고 이게 두 장이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아, 1년에 181일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비행기를 거의 한 46만 마일리지가 쌓이게 탔거든요 한 해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키드 애티브라는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조인을 하면서 딱 보시기에도 머리 좋게 생긴 백인들이 가운데 있죠. 저렇게 막 펑키 머리한 저분이 저렇게 생겼지만 존서킨스 박사고 그 옆에 개를 안고 있는 친구가 스탠포드에서 29살 때 박사를 딴 친구인데 이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제가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제 창업에 정말 원동력이 된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네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 닥터 두보스라는 분이에요 닥터 두보스라는 분이고 이분이 맨로 벤처스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VC의 파운더예요 그러니까 맨로 벤처라는 걸 만드신 분인데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맨로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맨로 스트리트라는 거리는 VC 사무실들만 쭉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VC 사무실들이 쭉 같이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름이 맨로 스트리트잖아요. 근데 이 맨롯 벤처스의 주소가 맨로 스트리트 원이에요. 맨롯 스트리트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롯 벤처가 그 거리에 생겼기 때문에 거리 이름이 맨롯 스트리트가 됐고 그리고 여기가 실리콘밸리 최초의 VC라는 거죠. 이분이 1984년도에 실리콘밸리 첫 번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사무실에서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뒤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분이 투자했거나 사서 팔았던 기업들을 쭉 저렇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뒤에 언뜻 아는 이름들이 보이시죠 저는 이 사무실에 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핫 메일을 사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파셨고요 시리를 사서 애플에 팔았고 그리고 텀블러의 초기 투자자고 우버의 초기 투자자고 뭐 이런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냐면, 저랑 같이 갔던 투자자가 이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에듀테크에 투자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어, 인류에 꼭 필요한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기업은 돈을 벌지 못해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16년 동안 자기가 투자를 했다. 근데 16년 동안 그 회사가 10원도 못 벌었는데. 이 회사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16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회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요즘은 많이 들으셨는데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지금 코비드 백신 때문에도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온 회사고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조가 됐습니다 200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6년 동안 그 에이즈 치료제라는 인류한테 필요한 미션에 도전하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펀딩을 했는데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인류를 살려주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걸 하시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컨벤셔널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업이 테크를 만나면 퀀텀 점프를 한다 그러니까 인류한테 중요하지만 컨벤셔널하다 끝났다라고 판단받은 사업이 테크를 만나면 퀀텀 점프하는 걸 많이 봤는데 숙박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테크를 만나서 에어비앤비가 되고 그 다음에 운송업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테크를 만나서 우버와 리프트가 됐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교육은 인류한테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아직 테크를 만나서 컨텀 점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떤 거에 꽂혔냐면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냐 근데 교육의 문제는 제가 그 디파인 한 거는 교육이 교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많은 강남의 사람들이 몰리고 대치동의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좋은 교육 섭시스를 받지 못하고 하지만 제가 테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 테크가 교사의존도라는 것을 줄이거나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으면 뭔가 인류에게 교육 격차라는 것을 해소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방향으로 꿈을 가지고 저는 뭐 VR이건 게이미피케이션이건 아니면 a i 던 빅데이터던 이런 기술들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썼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런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신문에서 뭐 유료 가입자가 급증하고 2년 내 국내 증시를 상장할 거다라고 다뤄주시는 회사의 오너이자 대표가 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효과를 얻긴 했지만 제가 코로나가 올걸 알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변화의 방향을 바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는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오다 보니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 회사의 미션은 어, 재미 테크를 이용해서 교육적 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 회사를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해 주시고 에듀테크 중에는 저희 회사 유일하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강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창업을 고민하시고 창업을 진행 중이신 많은 대표님들한테 저희 인재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 회사가 찾는 인재상을 정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호두랩스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미션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한다가 첫 번째예요. 근데 왜 이거를 첫 번째로 해놨느냐 저희 회사에도 어, 파이썬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AI 전문가도 필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토스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런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파이썬 전문가지만 무슨 뭐 온라인 갬블링이나 아니면 이커머스보다 내 재능이 교육격차 해소에 쓰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급여가 저희가 적음에도 저희 회사의 규모가 작음에도 저희 회사를 선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목적을 정의하고 그 가치에 공감하는 인재들을 뽑는 것은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제가 아기 유니콘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썼던 장표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호드랩스의 성공이 세상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니콘 1조 가치의 기업이 된다면 100조의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게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오늘도 그 말을 믿고 저와 저희 팀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잘 됐을 때 이게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숙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달려왔다는 것이 저희 회사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95, 96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이 복도가 뭐냐 하면 그 해에 가장 우등 졸업생만 자신의 소중한 물건과 메시지를 타임 캡슐로 묻을 수 있는 그런 복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를 볼때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 이 복도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보여주시던 학교 관계자분이 이거는 200년 전에 500년 동안 계속 생각할 거라고 계획하고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작은 소규모 창업이고 1인 창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비전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너무 럭셔리해 보이고 사치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정확한 목적을 찾는 것이 좋은 기업을 키우고 성공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이제 뭐 Q&A에서 함께 할 건데요. 네그 여기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건 아니면 향후에 또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이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